선박 소유 및 선장으로서 익사하였다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손해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가단 806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5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내 소유선박을 타고 조업을 나갔다가 선박에서 넘어져 바다에 빠져 이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위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대 특정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자의 명지설명의무에 대상이 됩니다. 망인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살피건데 설계사 F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고 이에 반하는 여러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을제 4호 중에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40여 년간 선박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연평균 150일가량 좋은 목적으로 출항하였으며 2013년경에는 축산업을 등록하였습니다. 청약서 직업업종란에는 농축산업, 업이 기재되어 있고 직업란에는 축산업 단순종사원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계약정 알림의무 사항에는 취급하는 업무는 한우사육 및 채소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계사 아이프가 망인이나 원고로부터 망인이 어업에 종사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취급하는 업무란에 한우 사육 및 채소 등이라고 기재하고 직업란에 위와 같이 다르게 기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계사 F는 망인과 원고들로부터 전해 듣기를 식구들이 모일 때 어쩌다 바다에 나가 조개를 캐서 먹는다는 말을 듣고서 직업 업종란에 농축산업이라고 기재하고 바다에 나가는 도중 다치는 일이 생길지 염려되어 어업도 같이 기재하였으며 축산업의 경우 유통, 가공 등이 포함되므로 전상 등록 시 분류에 따라 축산업 단수 종사원이라고 입력하였습니다.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라는 청약서 질문에 아니오라고 망인은 기재하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드렸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 라고 표시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망인과 원고는 설계사 F에게 망인이 배를 소유하면서 수십 년간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알리지 아니한 점 보험 가입 당시 원고는 저축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고 만기 및 납입기간도 직접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와 망인에게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 측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